이게 뭘까나? <웃음> 나이스! 야 이거는 미끄레고킬이다 하나도 잘 쳤다! 그렇지! <웃음> 왜? 뭐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 왜왜왜? 뭔 왜, 왜? 뭐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 소리야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나왔다면 우리가 사하는 용시가 나왔어요! <웃음> 저거야? 새 포켓몬이야? 그럼 판 다음에 샌드백이다 어? 하면서 세워놓고 두들겨 패고 있겠지 네, 미끄레곤 나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 일단은 간단하게 미끄레곤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귀엽다 자 일단 일반 공격은 그냥 슬로우 효과 있고요 뭐 미끄미끄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여러분 백코롱 찍먹 컨텐츠 특 패시브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어떻게 한다? 몸으로 경험한다 어, 음. 데미지를 주고 이동시킨다. 롤이라는 게임에 있는 사이온의 실드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웃음> 설명 <웃음> 잘하지? 롤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세계를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나중에 게임을 만들 돈이 생기면은 그런 게임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어. 챔피언도 이름 다 적었어. 애쉬, 뭐 이즈리얼 이런 거다 생각해놨어. 걱정하지 마. 약간 이거 디지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디지몬처럼 생겼는데? 아, 뭐해? 뭐해? 뭐해? 왜해? 빨리 먹고 갈게요. 이 중앙 가야 됩니다. 됐고. 자, 갑시다. 좋아요. 아, 뭐해? 피카츄! 피카츄 조져! 아니, 그거를 배우면 어떡하냐, 진짜! 피카츄야, 도와줘! 피카츄야, 도와줘! 아, 우리 피카츄 노딜이야! 우리 피카츄 노딜이야! 야, 이거 봐! 뭔가 이상하다! <웃음> 나이스 아 <웃음> 자시한 마 믿고 가 근데 이거 <웃음> 모르겠다 <웃음> 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지금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 좀 쓰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자오른쪽에손표시 있을 때 들어가면 체력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패시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자비야 내려라 그렇지 야 쎄다. 뭐냐 뭐야? 나이스! 뭔가 좀 어렵다 이게 쉬운 포켓몬 아니네 한다? 근데 옛날부터 그래서 탱커가 쉬운 건 없었어 진짜 웬만해서 탱커들은다 어려웠거든? 요신기사는 누구누구처럼 실력이 동반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포켓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요신기사는다면잘하는 거야 자 괜찮아 충분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궁극기 썼는데 이거 진짜 안 좋은 선택이거든? 자 아래쪽 피카츄 한번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늦네, 발동이. 일찍 써야 맞겠네요. 요렇게. 오,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상해 씨야, 뭐여? 이상해 씨, 뭐여? 뭐이라고? 뭐 하는 거냐고! 야, 됐다, 됐다! 나이즈! 잘 썼어! 나이즈! 어? 어머나? 이게 뭘 까나? 나이스! 와, 진짜 이건 대박이었다! 진짜 멋있었다! 응줄 건져. 죽어도 줄 건져. 피카츄가 위에 넣고나 가운데 넣으면 그만이야. 꼴! 들어갑니다! 아이, 좋아요. 자, 저는 집으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뭐야, 이거! 잘 버티는데? 2대1에서 이렇게 싸웠다고? 피카츄 집에 가! 집에 가라고! 피카츄! 뭐 하냐고! 아... 제발... 이... 야 이거 진짜 내가 다 했다 진짜! 나 이제... 야 근데 괜찮은데? 잘 버티는데? 와 이게 궁극기가 진짜 좋다! 아 피카츄 빼고 따봉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은 그냥 좀 준수한 편이네. 탱커 치고 이 정도면 많이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건건죽건건죽건줄건아 근데 우리팀 자시안이 너무 뭐 못해 아 빨리 좀 잡아 나 버티고 있잖아 나이스 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필사적으로 남탓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이거 자시안 내려간다 자시안 내려간다 이거 잡아야 된다 나이스 내가 막타 가디안 타뜰 됐어 됐어 나죠 끝까지 봤죠? 야 방금 필한 뭐야? 야, 피우 뭐야, 방금? 어뭔 일이야? 어! 자, 봐봐. 와, 뭐야! 아, 슬로우 걸린다 이상하게 공격을 쓰면은 피우 회복한다 그랬지? 야, 좋네! 아, 그럼 또 신기 다 사기라고. 어쩌라고요? <웃음> 자시하는 사기 맞잖아요. 아, 사기로 사기라고 하지, 그럼 뭐랍니까? <웃음> 회복하는 게 좋긴 하네, 진짜.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이게 좋은데? 아시라는게 좋다는 소리예요 저 진짜 회복하는 거자 보십시오 <웃음> 미끄래곤이 자시안보다 좋나요? 아니요 자시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은 지금은 자시안이 있는데 진다 그러면 진짜 자시안이 겁나 못해서 진 거거나 팀원이 트롤해서진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상태에서 아프니까 풀스패 들어가면 또 피가 찹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이거 내거 근데 우리 앱 소리 있었어요? 우리 앱 소리 있었어? 나앱 소리 있는 지 몰랐네. 나이스! 좋은. 이쪽 아래에 있거든요. 자, 좋은. 괜찮은. 나이스! 자, 일단 이 정도면 은 충분히 제한이 한것 같고요. 자, 이때 가장 뭘 해야 되냐. 야! 야, 나이스! 나궁 달라졌고. 파이어로 추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살 나 거야, 나살 거야, 나살 거야, 나살 거야~ 아, 어그로 꺼야는데 먹었어야지, 위에 꺼~ 아, 자, 진짜 트롤하네 진짜 호롱하기는 패딩건가? 사이언스가 인 호롱하기? 아, 파이어로가 잘했어, 이건! 닭꼬치와 용꼬치 <웃음> 아니야 잘하면 이긴다고 진짜 너네 똑바로 하라고 아 밑에 안 막냐고 밑에 막아 밑에 막아 이거 따라만 가서 이기거든요? 나이스! 어 대박 대박 대박 잘하고 있어 나나 나 진짜 잘하고 있어 그죠 나이스! 나 진짜 잘한다 이거 나 때문에 이긴 거야 와 이거 나 때문에 이기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덤빌래? 싸울래? 그냥 도망가기 야 뭐해 너왜 왜 항복을 해? 이길 수 있는건데 아니 이기기 게 직전이었어 방금 아내 캐리잖아 이거 봐 질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질량 한번 볼게요 자 봐봐 내가 3위네? 적자시라는뭐 했냐? 자 심지 여러분 새롭게 등장한 리키 레을 한번 플레이 를 해봤는데 어떤 느낌인지 딱 말씀드릴게요. 약간 야도란 느낌이 좀 강하고 굉장히 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거의 베로트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버텨요, 잘 버티고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피를 회복을 쫙 하거나 궁극기 써서 버텨내는 근본 탱커인데 오래 끈질기게 버지다 보니까 질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네, 암살하고 캐리를 붙켓분을 원하신다 하시면 이번 미프레고는 조금 패스하시는 게 좋고요. 아, 나는. 뼈대부터 탱크유저다 하시는 분들은 판매를 댓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끄레고 찍먹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